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쯤일 거예요. 저는 평소와 같이 학교 팀문에서 맡고 있었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네 주먹이 너무 떼서 그래 벌써 쓰러질려고 그러네 어? 으... 어, 멀치야 어, 어... 조금 진정해 줄수 있겠어 어 너무 아파서 여기 갈비뼈를 좀 잘못 맞은 거 같애 어... 어이... 되겠나? 어, 안 되겠지? 하긴 하지! 짭짭! 후아! 어. 어! 짭짭! 후이 임마 이... 아 아, 잠깐 펀치야, 펀치야, 잠깐만. 정말 미안한데. 잠깐만, 멈출수 있겠어? 얘, 안경 끼고 있잖아. 안경 끼고 때리면 살인 미소가 될수 있어서, 안경을 벗겨야 돼. 내가 벗길게. 자. 아, 맞네. 이로 와봐. 와봐. 에, 에, 안경, 툭, 툭, 툭. 자, 펀치야, 이제, 때려버려. 내전 팀에서 잘 나가는 일진들 에서을 배웠던 그 일진의 샌드백이었어요. 야, 임마 불안해. 에, 뭔데 너는 이나에 하나. 오늘 돈 가져왔냐? <놀람> 아, 아니 그거데다부터돈 그건... 가져와라 알겠나? 아, 아, 식이 가자. 가자. 히트잎! <목소리> 음. <피트 챔>! 야! 에이, <웃음> <웃음> 크게이 비키라고 했잖아! 에아 어? <웃음> 그러니까! 왜안 비켰어? <웃음> 아 진짜, 짜 다행이야. 어? 어? 어? 어? <웃음> 야 에이, 진짜, 이야이이 첫 만나면 때리고 합수야! 야그 그만해라 그만 그만! 오할 말했음 하던가 멀뚱멀뚱 쳐다보고 난리 아! 어어어 이마 마니 괜찮나? 니니 중간이야? 아씨! 아 이마 괜찮나? 마 그러게 왜 저한테 까불어? 그러지 마. 펀치는 다른 일진 아이들도 무서워할 만큼 싸움을 잘해서. 다른 애들도 집 소리 못 하는 상황이었어요. 에. 아, 짜증나 죽겠네. 에, 에이. 어이, 파란 아, 어, 발 머해. 어. 어. 물 가져와라, 물. 어, 어, 금방 어, 다넣게 빨리 다려와라 삼촌 준다. 짜증나보라 3 야. 2 1 <웃음> 여기 불떠어 야. 어오 뒤에서 어. 오 어. 어. 삼총안 지났잖아! 자, 국어 교과서 29페이지 빨랑펴라! 오늘부터는 32분단과 리해셉을 하도록 하세요. 어쨌든 이 문장에 대해서 크리스이가 원하던 바에 대해서 내일까지 숙지도 알겠지? 네... 그래... 비스로 마마 펀치야 왜? 아니 복싱 했잖아 아니 2년 했나 예그 정도 했지 근데 뭐 한번 드자고 아아아아아 <웃음> 내가 어떻게 네얘 이겼는데 아니, 학교에서 아니 우리 지역에서 네가 지금 제일 새끼인데 내가 어떻게 이기니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거 하나 뭘 아니 우리 동네 10년 전에 복싱 챔피언 있었다는데 그 전설의 주먹 엄구라라는 아저씨 아마 모르겠는데 근데 암 두고 싶네 전설의 주먹이라 다 허세인 것 같은데 아 그러나 아, 난네가 복싱에서 아는 줄 알았지 근데 아무리 너라고 해도 못 이길 것 같은데 뭐닌 지금 내가 아저씨랑 싸워도 못 이길 것 같다는 거가 아야아니아그말이 아니야, 아니야. 아이가 아 그게 아니지 그 번째디는 지금 1학년인데도 3학년까지 싹다 정리했다 아이가 요 며칠 전에도 대학생하고 복싱시합에서 만나서 개 패고 금메달도 땄다 아이가 알지 내 실력 왜 모를까 그건 아 근데 아 그래도 그 아저씨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전설의 주먹이라는데 아무리 이라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어어 어어 어어 어, 어, 아 장난이다 장난 아이 장난이다 장난 진정해라 진정 어 가져왔어 에드 가방 들으라 어어어 아마마 주먹아 아그 아, 그, 기분 상했나아 미안하다 진정해줄 수 있겠나 진정 내가 그거 아저씨 내 개팬 줄게 개팬 다음에 가. 내가 전설의 주먹이다 알겠나? 아.. 아 알겠단 마그 아저씨 있는 곳으로 안해라. 아.. 아.. 바, 바로.. 바로 갈 기가? 뭐.. 문제라도 있나? 아.. 아니다 아, 아니다 문제 없지? 가자! 내가 안나갈게 빨리 움직여라 가자! 엄구인가 얼음지인가 그 아저씨 계쇼? 어? 나도 왜? 어이 아저씨 아저씨가 10년 전부터 전설의 주먹이랍서요 근데? 아 스파링 아마시죠 에? 제가 이기면 그 전설의 주먹 제가 하게 이야 펭이 좋네 근데 아저씨는 운동 안 배운 놈이라는 스파링 안 한다 <웃음> 아니 <웃음> 저 배웠는데요 복수에 아이 꼭 신불로 삼남도 삼분하시죠. 그 팬들 애도운동하네요 걔도 하려고 한겨? 아누구요내요아예 그래요. 저까 가린데요. 후... 그래 함 뛰자. 아삼남도삼분이요 아시겠죠? 3라운드? 니가 힐라운드라도 버티면 내 진걸로 하지 어? 지금 저약보시는 거예요? 늙어가지고 아저씨? <웃음> 이걸로 올라와! 참말말고잉 시작하마! 갔나 아저씨 가고 된나 아, 공격 중이긴 한다? 들어갔다가 팍 치고 다시 나갔대 마 이게 미친놈! <웃음> 그, 그, 그냥 다 아,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를 어? 괴롭힐 목적으로 운동을 배우는 넌 절대로 잘하지 못할 기다 에 그래, 거기 너, 넌 내일부터 체육관으로 나오거라 그래. 저, 저, 저요 야! 그렇게 김펀치는 전 국가대표 복싱 선수인엄구 아저씨에게 부채 미치고 말았고 엉구 아저씨의 권유로 복싱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엉구 아저씨한테 복싱을 배우는 동안 덩치도 커지고 제법 근육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일진이었던 펀체에게 복수의 한방도 날릴 수 있었죠 뿅! 와요, 안녕.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